<웃음> 지금 라 하던 기간이어서 음, 원래 8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단축 돼가지고 3시에 마치거든요. 그래서 이 음, 소중한 남하단기간을알 차게 쓰기 위해서 지금 필라테스 학원을 알아보러 가고 있어요. 음, 마트마다 빈게 많아가지고 지금 마트 종류별로, 3일 연속 장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멀어서 자주 안 오는데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특이한 게 많네요 저는 드디어 필라테스를 하러 갑니다 지금 조금 늦었는데 40도에도 빨간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알다가도 모를 이집트예요. 6 October, 6 October, 6 o 진짜 그냥 e r 나 o c t o b 주연님이랑 식 o b e r 8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 선배 o b e r 서 o c t o 보가 무슨 LA 같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라마다 기간에는 술을 안 팔거든요. 지금 제가 가진 거는 와인 한 병이랑 맥주 두 캔이 있는데 두캔 중에 한캔 까겠습니다.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미리 못 사놨어요. 지금 시간이 거의 9시 다 돼가는데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라서 이제 하루 종일 굶다가 밥을 먹고 있어요. 저는 집에 들어가고 <웃음>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마단은 해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물도 안 먹고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라마단을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설레하더라고요 <목소리도> Three hundred and eight pounds. Three hundred and eighty? Can I d o w n i g h t Check a pity, it's up. We shall be checking a o n t 퇴근을 해야되는데 6시에 퇴습니다 급하게 내일까지 제출해야되는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야근 다운 야근을 했네요 벌써 애가 더 졌어 전과장님또 <웃음> 이런데 어떻게 아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근처가지고 시민이 떠서 갔는데 너무 좋았대 진짜 너무 괜찮다 <웃음> 아이거 뭐야? 죄송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Mm-hmm. <laughs>